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기본 베스트 기본 겨울 베스트 코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베스트는 요이 겨울에 필수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는 코트 하나만 입기에는 굉장히 춥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코트 안에 베스트로 구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세련되게 돌수 있는 아이템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베스트는요, 퍼로된 베스트, 그 다음에 모직으로 된 베스트, 또한 패딩으로 된 베스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번에 영상에는 제가 그 모피 코디에 대해서 보여드릴 때이퍼 베스트도 보여드렸는데요. 그거 한번 참조하시고요. 또한 이 모직. 모직 베스트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코디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직 베스트도요 칼라별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레이톤의 베스트, 그 다음에 브라운, 그 다음에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칼라 그룹을 해서 어떻게 하면 코디가 잘 돼서 아름다울 수 있는지 제가 입은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요 또한 사진으로도 같이 믹스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이 베스트 코디입니다. 이롱 그레이 멜란지 베스트의 이 블랙과의 코디인데요. 전 마른 체형이라서 이 부츠컷 팬츠로 코디를 하였고요. 이 블랙 머플러를 제 얼굴형이 좀각이져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서 또한 코디를 했습니다. 또한 보시면 이렇게 벨트로, 블랙 벨트로 이제 포인트를 줬는데요. 훨씬 더 세련돼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이점을 한번 느끼셔서요. 이렇게 코디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레이 베스트입니다. 이 다섯 개 사진은요. 전부 다 그레이 멜란지 베스트를 이용한 코디 방법인데요. 이 그레이 베스트의 이 기장은요. 사진처럼 기장이 길어도 되고요. 아니면 짧아도 되며 이 블랙 코트 안에 착용해서 입으시면 아름답게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이첫 번째 사진은 멜란지 베이지 니트와 멜란지 그레이 스커트와 베스트와의 코디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심플하게 블랙과 화이트로 코디를 하였고요. 네 번째 사진은 그레이 베스트를 블루 반폴라 니트와 코디를 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참고하셔서 이렇게 또한 포인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진 셔츠와 스키니진과의 코디인데요 이때 레드 보스턴 백과 코디가 아주 더 세련되게 보입니다 블랙 베스트와의 코디입니다 이 베스트는요 가죽이 덧댄 베스트인데요 이 왼쪽 사진처럼 이 셔츠와 가죽 베스트와 코디를 하셔도 되고요 제가 입은 것처럼 화이트 폴라 프리스랑 같이 코디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이제 벨트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벨트 없이 코디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코디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한가지의 방법은요 이 폴라폴리스를 바지 안에 집어넣으면 더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바지 안에 이렇게 넣어서 그 위에 이제 벨트랑 같이 포인트를 줘서 또한 코디를 하셔도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가지 종류로 선택을 하셔서 코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롱 블랙 니트와 체크 스키니 팬츠와의 코디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다양하게 또한 코트랑 같이 코디를 하셔도 되는데요. 사진처럼 브라운이랑 같이 이렇게 코디를 하셔도 되고요. 블랙이랑도 코디를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 에 머플러가 머플러 색상이 지금 테라코타인데요. 테라코타 말고 이 블랙 머플러랑도 이렇게 코디를 하셔도 굉장히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 베스트 코디입니다. 첫 번째는 브이넥 슬리브리스 블랙 베스트에 화이트 셔츠를 코디를 하였고요. 포인트로 카키 벨트와 카키 크로스백으로 코디를 하였으며 브라운 스웨이드 롱 부츠와 코디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화이트 셔츠에 일라인 스커트와의 코디이고요. 네 번째는 세로 스트라이프와 에코 레더 팬츠와 애니멀 플렉 슈즈와의 코디입니다. 블랙 베스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심플하게 화이트와의 코디고요. 세 번째는 체크 팬츠와의 코디 방법이며, 롱 목걸이를 길게 늘어뜨려서 아주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베이지 니트에 블랙 에코 레더 팬츠와의 코디이며, 하일과 아주 시크하게 코디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블랙 베스트를 상하 그레이로 코디하여 아주 신장이 길어 보이게 코디하였으며 그레이 리브드 비니와의 코디로 아주 더 멋스럽게 코디를 하였습니다 겨울에는요 모자와의 코디는 우리를 한층 더 멋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브라운 베스트와의 코디입니다 마찬가지로 롱 베스트와의 코디인데요 와이드 핏 버건디 팬츠에 테라코타 머플러를 제 얼굴형에 맞게 사선으로 만들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 복장에는요 블랙 코트도 잘어울리고요 제가 입은 것처럼 이 브라운 코트도 같이 이렇게 입으셔도 되겠습니다 브라운 베스트 입니다 어떤 옷이든 먼저 아이보리나 화이트 블랙으로 코디하시는 것이 기본인데요 첫번째는 아이보리와의 코디이고요 두번째는 화이트 셔츠에 부츠컷 진과의 코디이며 벨트로 포인트를 주어 아주 세련돼 보입니다 세번째는요 브라운 베스트를 전체적으로 블랙과 코디한 방법인데요 하이넥 블랙 니트에 블랙 굵은 벨트와 부츠와의 코디입니다 이때 굵은 블랙 벨트는 우리가 따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중간 사이즈나 얇은 블랙 벨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요 베이지 니트에 체크 팬츠와 오렌지 앵글 부츠로 포인트를 준 사진입니다 다섯번째는 하이네 그레이 시킨 스웨터에부츠컷 팬츠와의 코디입니다 베이지 베스트입니다 겨울에 코트 안에 베스트를 입게 되면 추위도 막아 주고요 코트를 벗게 되면 요 아주 멋스러움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요 브이넥 베이지 베스트를 그레이 하이넥 니트와 블랙 스키니 팬츠, 부츠, 백과의 코디입니다. 두번째는 베이지 피크드 라펠 칼라 슬리브리스 베스트를 그레이로 톤인톤 코디를 하였는데요. 여러 색상을 비슷한 채도의 색으로 매치한 코디입니다. 이러한 그 코디 방법은요. 온하면서도 멋스럽고 세련된 코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요 진과 블랙 하이의 니트와 코디를 하였고요 네번째는 상하 전체 블랙 코디에 골드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브라운 선글라스로 한층 더 세련되게 코디를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는요 상하 화이트에 베이지 롱 베스트에 브라운 벨트와 브라운 클러치 백으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하일과 코디를 하였습니다. 블루 베스트입니다. 이 블루 베스트는요, 블랙 코트가 잘 어울립니다. 첫 번째는요, 블루 베스트에 전체적으로 화이트 옷에 블루 체크 빅사이즈 머플러와의 코디이고요. 두 번째는 네이비 니트에 그레이 플리츠 스커트, 블랙 부츠와 레드 토틀백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세번째는요. 테일러드 블루 베스트를 서류 가방을 결합한 느낌의 블루 사첼백과의 코디인데요. 안에 라운드넥, 긴 소매, 스웨트, 핑크 셔츠와의 코디, 퍼플과 스트레이트 핏 팬츠를 코디하였고요 골드 넥크리스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카키 피크드 라펠 칼라 베스트에 크루네 버건디 스웨터와 네이비 체크 스커트, 블랙 부츠와 브라운 사첼백과의 코디입니다. 네, 여러분 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보여드린 거를 이렇게 기본으로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겨울에 따뜻하게 또한 이 베스트로 또한 멋지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